식사는 오히려 여기 중국 밥이 엄청 맛있더라고들. 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잠깐 생각해 보는 생각인데 아, 이거 진짜 중국 와서 살아보고 싶다. 이 생각 이 생각도 좀 했어요. 아, 아. 어, TS전 1라운드 때 되게 아쉽게지고 칼을 갈고 나왔는데 좀 아쉽게 한끗 차이로 진것같아서좀 아쉽기도 한데뭐열열히히서다음에서이음에있 이길 수 있을 것같아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그냥 주도적으로 이제, 상대, 어, 상대 그냥 안 당해주면 정글만 먹고 빠지면서 할거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플레이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조금, 어, 몇 개를 놓친 것 같아서 다시 그 숙소, 복, 숙소 가서 복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거의 한 10점 만점 중에 9점 정도 된것 같은데 그 1점 한번 찾아볼게요 감독님은 이제 저희보고 너네가 감독 입장에서 너네가 엄청 막 슈퍼플레이를 해서 이기고 싶지 않다 기본만 하고 이기고 싶은 팀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미드 한타 때 실수 나온 걸 집중적으로 피드백한 것 같아요 라이트 선수 만나니까 되게 그냥 얼굴만 쳐다봐서 <웃음> 웃음이 나오고 <웃음> 그런 느낌이에요 음 어차피 우승을 하려면 다 이겨야 되고 저희가 최고가 돼야 돼가지고 <웃음> 어느 팀이 걸리든 상관없었어 아그 담원이어도 그냥 뭐 하던대로 열심히 준비할 것 같아요 어 이제 스프링과 썸머 그리고 썸머 플레이오프까지 제가 여태까지 해오고 경험해왔던 것들을 이제 적용시키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룸컵은. 제가, 제가 원래 약간 그 인생은 운이다라고 진짜 그 말을 딱히 안 믿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있으면서 작년 생각하면 진짜로 인생사 새옹지마란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식사는 오히려 여기 중국밥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잠깐 생각해보는 생각인데 아 이거 진짜 중국 와서 살아보고 싶다 이, 생각, 이 생각도 좀 했어요. 다원만꺾는다면 이제 결승전 어 담원을 꺾고 이제 g 2나 젠지는 어 젠지도 빡세긴 한데 일단 담원부터 이겨야 알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TLS 만나서 이제 이겨 보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 2승 1패라는 좋은 나쁘진 않은 성적이지만, 그래도 삼성 0패 했으면 조1위로 기적 좋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져가지고, 좀, 팬들한테 죄송하고, 8강 다원전 열심히 준비해서, 이 아쉬움, 아어 아쉬움 없는 게임으로 보답하겠습니다.